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어? 이금몬써 예. <웃음> 봤는데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김포에 있는 투서플레이스에제 아는 동생이랑 같이 가려고 해요. 동생이 키가 저보다 큰데 MSX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G310 타고 왔는데 어! 입썬대교 바람 너무 많이 불어! 아, 동생이 잘 따라오고 있어요. 하이패스로. 오토바이는 저 끝으로 가야 되는데, 끝으로 가면 여기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차들 때문에. 동생도 하이패스 나왔고, 자, 엄청 조그만 바이크로 하이패스지 나왔다. 아마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보고 웃었을 거예요. 진짜 G310은 너무 잘 만든 바이크 같아요. 별화수도 좋고, 엔진이 너무 부드러워. 따라오고 있나? 안 보인다. 동생 <웃음> 안 보인다. 천천히 가야겠다. 어,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어디 뭐 대단한 데 가는 건 아니고, 길고 있는 투산 플레이스에 커피 한잔 하러 가요. 라이더들이 별로 할일 없는데 맨날 커피 먹으러 다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으아! 덤프 트럭 무서워! 차 빠진다! 차선 귀여워 MSX! 기억연속하고 이런거 연습하려고 한다면 야, 매뉴얼에 입문하는데 좀코터급 음, 자체가 부담스러운 여자분들 그런 분들은 msx로 시작해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또 msx는 너무 작아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거의 다왔나? 내비를 안찍어서? 어? <웃음> 거의 다왔네? <웃음> 너무 짧나? 아 저있다 기 저있다 기 시구클로 이 안가지 오래된 시구클로 옆에 그 투썸 플레이스가 있어요. 여기 카페도 하나 또큰게 있는데, 쿠폰이 있어가지고 일단 투썸, 투썸, 투썸, 투썸, 투썸 <웃음> 다 왔어. 다 왔어. 어, 가깝지? 왜 그래, 강화도 좀 둘렀다 올까? <웃음> 강화도 둘렀다 올까? 강화도? <웃음> 먹고 생각하자 내일로 <웃음> 좋아 내일 놀아 <웃음>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이게 투썸이 드라이브스루네 <웃음> 그걸 설명을 안 해드렸네요 투썸이 드라이브스루고 좌회전 시 유턴 좌회전 시 유턴 그리고 바로 투썸으로 그리고 되게 너무 짧은가 근데? 너무 금방 왔네? 차가 안 막히니까? 잘 왔습니다 투썸 드라이브 스루 어우 탑박스 다리 걸려 어우 좋다 야 탑박스 크고 아름 답다야 음, 관심을 가져주신 아저씨 아 좋네 요거는 300이요 요거, 한 600, 650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야, 여기는 좀 넓으니까, 우리 여기 앉을까? 아, 저기 앉을까? 여기야, 여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앉아. 저기 작다, 여기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네. 앉아보고 네. 이제 커피를 마시고 바라마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너 먼저 갈까? 네. <웃음> 나길 쉬워 스에서 커피랑 케이크 맛있게 먹고 복귀하기좀 아쉬워가지고 저는 아라마로 전망대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솔떡솔떡 하나 먹게요 오호호 잘 나가는데 팔팡국도를 타고 김포를 가로질러서 아라뱃길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서울 김포가 아꽤 자... 어, 타면 네 김포 김포 아 어, 김포 아이씨 오케이 이렇게 타고 <웃음> 고고 여러분 여기 자동차 전용도로 아닙니다 돌리잘 아, 따라오나? <웃음> 으음! 으이 으음! 져 있네? 어디 갔 으음! 으음! 으추 으음! 하고 으차으으로 으음! 통과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못 올라가나봐 <웃음> 아! 흔들지마! 어어! 잠깐 잠깐 잠깐 만기서 저쪽 어디가니? 안녕 에이.. 지나쳤어. 올림픽 대로야 가지마. 잘못 <웃음> 들 났어. <왔어>. 어디까지 가니? 잘 <웃음> 가. <자, 이거. 웃음> 아, 저런 도안 타고 싶은데 내비를 안 찍은 자의 최고입니다, 저게. 잘못 돌아왔네 여기 <웃음> 경찰 불러야 되나? 친구가 무사히 저기에 서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긴 어디야? 어, 여기는 올림픽대로가 아니네? 너무 열심히 왔어! 아, 바로, 바로 올림픽대로는 아니네! 일로 와, 가자. 저쪽. 아, 어, 1, 리 일리 가야 돼, 일리나 <웃음> 올림픽대로 살자고 깜짝 놀랐어. 아, 10년 간수했습니다. 아 동생 먼저 가라고 손짓했다가 동생 올림픽대로 태울 뻔 했어요. 자, 39번 토로. 우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아 어, 길을 뭐 잘하는 건 아닌데, 웬만한 길은 내비 안 치고 다니는데, 이제 또 우리. <웃음> 젊은 동생이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 근 갑자기 전용도로로, 전용도로 들어간다고 러니까 어, 좀 겁이 났어요. 큰일 날까봐. 와우. 와, 재밌는 코너. <웃음> 재밌는데? <웃음> 오늘 탄것 중에 제일 재밌다, 여기가. <웃음> 고고고! 오늘 저희가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진입해가지고, 뒤에 차들이 좀 놀라서 빵빵거린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자, MSX로 바깥 탔습니다. <웃음> 아니, 100km까지 <백혁까지> 나간다면. <웃음> 아, 수그 해야 되나? MSS가 5단이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 왜, 왜다랑으로 만들었을까? 아, 얘도 가고 싶었나보다. <웃음> 양보, 양보. 아니, 내거 아니라서 뭐 리뷰는 할수 없는데, 지금았는데 에이프로 오 탔어요. A/B랑 비교하기에는 확실히 A/B가 좋습니다. 뭐 계기판 같은 건 디지털이라 예쁘네. 기름 게이지도 있고. 바꿔 타자고 해서 바꿔 탔는데 못 타고 뭐뭐몇 킬로도 안 와가지고 다 왔어요. <웃음> 미안. 혼다는 깜빡이 위치가 가운데 있지 않고 왼쪽 뭉치에. 아래에 있어가지고, 모일선는요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실수했어요. 앞에 경찰하고 무시한 건 아니었는데. <웃음> 또 눌렀네? <놀랐네. 웃음> 미안해라. 아, 작은데 소리가 되게 커요, 커. <웃음> 아, 이래서, 이래서 자꾸, 아, 아까 전에 이래서 흔들었던 건가? 렇게 가볍고 재밌어서? 바이크는 작았으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이면에서는 확실히 밝고 을 잡았을수록 좋은걸로 다왔습니다. 아라마루 보통 밤에 많이 오는데 음, 아쉬우니까 아 돈받네 모르겠다. 나 들어가란다 오지마! 이거 깜빡이 이렇게 눌러? 쉬고 들어가? 어 저기다 들 되겠다 저기다 이야 예쁜 무광 블랙 헬멧들이 세개가 친구들인가? 멋지다 앗! ㅎ ㅎ 시 오, 오, 씨 어, 그사야, 그사야 오우, 야, 니 G310 소리 좋은데? 오 G310 소리 좋은데? 오오 춥지 않으면 여기 앉을까? 응, 을 추울까? <웃음> 야, 사람이 여기 안왔는 이유가 있어 여깄자 여긴 안 춥다 야 <웃음> 바람 막아준다 아우 나 저기야 춥지 여긴 안 춥다 소떡소떡 아, 모자? 어디서? 집에서? 저기 백에서 아나또 두고 왔다고 거기다 소떡소떡 와두개다소떡소떡 두개야 아 부럽다 <웃음> <웃음> 내가, 내가 내년에 가내 아이폰 10이 나오면 1 0를을 산다 늦게 <웃음> 머리 길어서 이상한데 <웃음> 여기 가면 이거 불 들어오면 좀 여쭤네. 맞아요 <웃음> 난 여기 프레임을 밟아야 돼. 다 <웃음> 이거 진짜 유리인가 봐야 <웃음> <웃음> 어, 여기 틈이 벌어져있어 유리가 아내분 때문에 낮이도 못하는데? 낮은 도때마는데 밤은 그나마 안 보이지? 오! 밤에 는다 오! 밤에 군못잡았 요즘 이 없는데 여기 뭐 주사무중 야 이게 아닐까나 아하하하나 하는데 나는 세나 못해 <웃음> 아니야 그냥.. 그냥 음악이나 들으면서 가야지 난 음악이 무슨.. 난 버리고 버리고 할거야 우후 아라마루에서 소떡소떡 하나씩 먹고 오뎅도 하나씩 먹고 따뜻한 오뎅 국물 하나 먹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참 별거 아닌데 이렇게 짧게라도 라이딩 하는게 저 스트레스 풀리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정신건강에는 오는 세나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동생이랑 얘기를 못하면서 와가지고, 조금 아쉽는데. 하하, 괜찮습니다. 혼자 주저리 떠들면서 오는 거죠. 기름 없다고 하니까. 바로 주소 들고. 음, 여기 짜장면집. 여기서 식사하고 가시는 아이돌들도 있네요. 기름은 현대오일. <웃음> 저는 현대 오일이 그냥 좋더라고요 파란색이라서 그런가? 또 오늘 같은 날은 전형적인 네이키드? 편안하게 타는게 주변 풍경 보기도 좋고 여유도 있고 근데 중고로 이제 G310을 추가로 영입했는데 이제 네이키드만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왜 그렇게 사냐 차라리 스쿠터를 사든가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몬스터는 조금 전경전세라서 완전 네이키드 보다는 저는 되게 레플리카 타듯이 재밌게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이직 포지션이 겹치는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제 뭐 여행 가려고 하면은 이제 짐 같은 걸모시는 거는 네이키드의 음. 단점이긴 하죠 갈수 있어요 거기까지? 기름? 네? 기름 많이 있잖아 현대까지 같이 가자. 고고~ 이 트럭은 철어야 돼! 으아 무서워 갑자기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겠지? 빨리 가다 여기서 여기 꼬라가 고 떨어질 수도 있어 천천히 가야지 이렇게 앞에 서 있을 때 시동 꺼트리면 안돼 진짜 꺼트렸어 <웃음> 미치겠다 진짜로 꺼트렸어 <웃음> 아... <웃음> 탱피 죽였어 이런거 리뷰할때 이런거 알려주는 사람 없죠 여기에 걸려서 끝까지 안들어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계속 잡고 넣어야 돼왜 기름 넣었는데 게이지 안올라오지? <웃음> 뭐지? 기름 게이지 안올라오지? 흔들어줄까? <웃음> 아, 또 가지마. <웃음> 길 모르면서 이쪽이야,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웃음> 아, 세나가 안 되니까 진짜 이게 불편하네. 길을 알려줄 수가 없네. 아마 쟤는 다음 신호에 그냥 가버리겠죠. 목수, 목숨 걸고 하는 배달대행. 어, 그, 그전에 가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자주 올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구독 해지하지 말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더 재미난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녕.